안녕하십니까 <웃음>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아 여기 오늘 이번주에 우리 성전아캐리미가 오기 전에 우리 여기 천이궁킹즈보스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보게 됩니다 <웃음> 자 여러분은 철창 기막을 하면서 어? 이바이크 세게 조심해야 된다고 첫 6개월은 제일 위험해요. 응? 첫 6개월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났고 사람도 제일 많이 죽어. 왜? 특별히 남자들이 테스토스토론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한두 달, 석달탄 다음에 잘 탄다고 착각하게 돼. 그러면서 속도를 계속 높여. 커브를 빨리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고를 서 죽어. 저번에 여기 여, 여, 여, 여, 어디야 이놈이 그 어떤 젊은 놈이 오토바이 타면서 하이웨이 타고 있으니 커버에 커버 빨리 가려고 어? 여자들한테 보이려고 여 했는데 하이웨이 떨어졌어 머리가 완전 터졌어 헬멧 입었어도 어, 그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크를 고친, 아 뭐야 다시 이제 정리하는 거 봤는데 그 놈이 땅에서 누워있는데 머리가 터져있어서 헬멧과 완전히 피피 피 덩어리야 그 너희들이 어? 장난치면 안된다고 6개월 동안에 특별히 첫 6개월 남자들 특별하게 너희들이 어? 안전한 습관들만들었나고 너의 몸마음 주관을 자야한다고 이런 위험한 것들, 총기처럼 봐야 돼, 총기. 총기처럼, 어, 책임적으로, 책임적으로 이것을 주관하게 되면 괜찮은데, 무책임하게 하게 되면 큰일 나. 뭔데, 네 알겠나? 이 젊은 남자들. 에! 알겠나? 그러니까, 어이, 그, 첫 6개월 동안에 아주 안전하게 습관들 설치해야 돼. 그래야지만, 많이, 너희들이 죽을 수 없는 보장이 없지만, 아 뭐, 일반 자동차 타면서 죽을 수 있는 보장, 안 죽는, 안 죽는 보장이 없지. 그지? 근데 확률이 내려가지 확률. 너희들이 집에 있, 너희 부인 보러 집을 다, 다시 돌아와야지. 응? 그러니까 책임적으로 철창 기마부드 훈련 훈련도 철창 훈련과 같이 안전 방치, 안전습관, 안전 훈련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죠. 응? 이 내용 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너희의 어? 자아를, 자아, 자아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야. 음? 머스 볼록. 그런 식으로 하면 빨리 죽은 경우가 많아. 알겠나. <웃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전하게 어, 어? 공부하고 안전하게 훈련하고 예, 예, 예 들어오게 하라고. 예들어그고 그러니까 천일국에서 특별히 남자 여자들이 남자들 특별히 또 자기 부인들 훈련시키면서 주체로서 근데 이런 위험한 걸다 해야 돼 천성경에서 어, 취미 취미 어, 시장 인도심은 취미 산업, 취미 산업, 취미 산업.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연과 수수작용하는 거 취미 산업과 평화군 경찰 훈련 이해해야지만이, 아, 그럼 이 취미 산업이 왜천성에 나온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소유해야 돼? 예를 들면 오토바이, 오토바이 시민들이 오토바이 소유해야 돼. 왜? 오토바이 훈련 통하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재미뿐만 아니라 자기 애들도 데워주고 뭐 가정 용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 그룹 트레이닝하면서 평화군 경찰 훈련하는. 즉더 나가서. 바이크만 아니야. 보트, 배. 배탈 때도 자기가 소유, 배를 자기가 소유하는데 전국 시민들이 자기가 소유하는데 자기 소유물, 그 배를 훈련의 날에 딴 시민들과 같이 모으고 어? 해군처럼 보트를 타는 거예요. 같이. 이 형태, 형태 모양으로. 어, 군인들이 어, 해군이 연습하는 것처럼 어, 전유구 시민들이 비행기도 소유하면서 비행기 개인 소유 비행기들이 다 같이 모으는 훈련 날에 공군 훈련들. 뭔데 알겠나? 이런 내용 동하면서 전유구 시민들이 왕과 제사장과 소유 어, 소유자의 자리에 쓰게 되고 똑같은 순간에 그 소유물들이 너희들 위에서만서여지는건 아니야. 평화군 경찰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물들이 나라 위에 왕국 위에 서여지는 거야. 그런 내용을 통하면서 그것이 너희들한테도 너희들 후손들한테 축복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라한테도 축복이 되는 거 것.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우리 전유국에서 모든 시민들이 자동차, 집, 소유물, 집, 땅, 뭐, 자동차, 오토바이, 배, 비행기, 이런 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야 돼, 우리가 다. 서로, 서로 이런 것들 다 소유하기를 원해야 돼. 왜? 개인 럭셔리 위에서 쓰는 거, 개인 가정 위에서만 쓰는 거 아니야. 가정의 럭셔리 위해서만 아니야. 물론 가정하고 같이 배 타고 나가고 낚시를 하고 그러지 있지만 근데 다 같이 평화군 경처 훈련으로 말미암아 모였을 때 이거는 해군 훈련 되는 거예 비행기들이 다 모여있을 때 이거는 공군 공군 훈련 되는 거요 철창 훈련할 때, 철창 훈련할 때 우리 모든 천의구 백성들이 자기 철창 사야 돼. 자기 소유물이야. 나라가 아니야. 왜? 나라가 되면은 이거는 공산주의야. 천의구 왕국은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주의 주인은 나라. 모든 시민들이 소유해야 돼 소유. 모든 시민들이 왕과 제사장책임 해야 돼. 병원군 경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 이런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어,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웃음> 테크놀로기 통에서 모든 놀라운 기가 막힌 취미 어, 산업들과 내용들을 다할수 있고 그래도 똑같은 순간에 그 취미 내용들 우리의 쾌락 위에서만 취미가 아니라 그 취미 훈련들이 어떻게 다 같이 합쳤을 때 이것이 공군훈련, 해군훈련, 육군훈련. 그걸만 놀라워. 안 그래? 천일국이 놀라운 거, 그니까 러 이거는 세계가 상상도 못 하는 왕국이야. 놀라워. 시민들의 소유권 보호하고 똑같은 순간에 시민들의, 시민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토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평화군 경찰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철창, 기마부대 훈련할 때도 모든 각각 심, 어, 남자들이 자기 바이크를 소유해야 돼요 자기 바이크를 소유하고 그 소유했던 바이크랑 가져오고 철창, 기마부대훈련 같이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큐! 빨리! <웃음> 철창 기모보드 찾아봐이 그러니까 이, 이 철창 기모보드 훈련할 때, 어, 어 뭐야. 어, 여기는 돌아오는 길이었으니까 시계로도 빠졌지, 리어도 빠졌지, 카일도 빠졌지, 우리 참전용사,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어, 친구, 그분도 빠졌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세명더 바이크가 있었단 말이야. 우리, 그 날에 우리 꼬리가 길었지. 뭐 있었지, 그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이 아빠 신만이는 넌 택팀 담당이니까 우리 바이크 탈때 너도 카메라 담당해야 돼. 그래서 아빠한테 빨리 말해야 돼. 그래서 아빠 기억하게. 우리 갈때 교회에서 출발했을 때 아빠한테 아 이거 로랄미니스트로 올라가야 됩니다. 리만시키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는 우리 따라오는 차한테 주고 아빠 카메라로. 그 다음에 우리 라인을 찍는 거야. 너 바이크에 그거 하나 설치할까 싶어, 네. 그럼 너는 이제 점점, 너는 어, 뒤에서 딱 우리 홀 라인 찍고. 하여튼 그두 두 방법이 있어. 일단 그거 없으니까 아빠한테 리마인 시키고, 어, 뭐야, 그 어? 따라오는 자동차들한테 주면서 우리 그 자동차들이 찍을 수 있게끔. 오케이? 그, 너, 숙자. <웃음> 하여튼, 철창, 기마부들 통하면서 이거 봐요. 이 모든 오도바이크들이 지금 라인에서 형태, 형태 모양으로 행진하고 있는데, <웃음> 어, 허, 모든, 어, 이 할리 철마들이 개인 소유물이에요. 모든 우리, 어, 종족 왕과 가정 왕들의 개인 소유물. 근데, 이개엄수을 가져와서 평화군 경찰잘 행진철창 기해보터 훈련되는 거예요 말인만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 왕국이 얼마나 놀라운 추보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윈윈 돼버려요 나라한테 윈도 되지, 왕국한테 윈도 되지 또 개인들한테 윈도 돼요 윈윈윈윈윈윈윈윈 응? 이러버려요 야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오시면 하나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주. <웃음> 하나님의 사랑과 어? 참부모님의 사랑이 놀라와 어? 이 젊은 놈들이 아버님께서 뭐 취미생활을 할때천성에이 뭐, 천성, 나올 때 자기들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지 에? 아버님께서 어느 날에 우리는 섬머린 뭐야 섬머린 참삼 참수함도 같이 타고, 해군 훈련도 같이 해야 돼. 아버님, 그, 그, 그 말이 나와야 천성이었어. 응? 아버님께서, 우린 그, 어, 어, 거문도 섬리하셨을 때, 항상 배들이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섬이 되는 시스템도 만드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 그치? 기억하지마 뭐. 그런 거 뭐야? 그거 해군이야, 해군. 해군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모함, 모함 아니고 what's a big aircraft carrier? 한강 항공 항공모함, 한강 항공 모함이 있잖아요. 그것도 개인 소유물을 할수 있어. 어떻게? 그거는 항공모함은 주식회사로 만들고 모든 시민들이 그 주식을 살수 있는 거예요. 뭔 말지? 그러면 이 항공모함도 시민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항공모함이 어떤 전쟁이 있었다 하고 이 전쟁은 안 좋다. 어, 그는, 그항공모함의 시민들이 우리는 우리 항공모함 안 보낸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예? 그니까, 시민들도 항공모함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전국에서. 그렇게 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쓸수 없는, 우리 쓸수 없는 전쟁들, 어, 참석하지 않아요. 음? 이 청취지, 이런, 어, 정치 사탄주의 나라들에서 이 정치 사기놈들이 계속 정쟁, 전쟁을 만들어 왜? 자기가 이익과 에, 기름 기름 전쟁, 기름 뽑을 수 있게 빌리어네어밀리어네어 빌리어내릭 그런 전쟁들 시민들이 아, 참석 안 한다 너 우리 어, 개인 소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안 보낸다 이렇게 할수있어 근데 물론 천국에서 천 그렇게 할수 없지만 그래도 만약 그래도 그래도 시민들이 <웃음> 무기들과 배들 항공모함들도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있다고 너희들이가 몰르잖아 이거는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딴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사탄주의 살아남을 수 없는 이면 왕국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삼머니도 마찬가지야. 삼머니 뭐야? 잠수함? 잠수함도 마찬가지야. 잠수함은 한, 한 사람 소유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 그 잠수함 회 회사로 만들고 그 잠수함을 소, 어, 뭐야 주식으로 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어. 있으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전성경에 나오시는 잠수함 훈련과 뭐, 뭐, 보트들이 연결하면서 섬 만드는 훈련, 뭐, 호텔들이 어, 13층 이하, 바다 이하 13층 호텔, 유리 호텔들이 배 타고 움직이는 섬이지. 움직이는 섬 호텔. <웃음> 밑에는 유리 다 있고, 어, 시민들이 이제 저희 허니문도 가고, 뭐, 뭐야, 신혼여행인데 가고, 일주일 동안에 그냥 바다 아래서 신혼, 신혼여행 하는 거야. 이야! Yeah! 어? 상어들 보고 그어 그아 뭐야 아 고래들도 보고 막막그 어? 아름다운 자연 세계 구경하면서 어? 부인하고 절대성과 로만스 신혼 여행하는 거야. <웃음>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지? 어? 이런 내용들이 다 실체로 실체가 돼. 여러분은 몰랐잖아요. 평화군 경찰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평화군 형, 경찰의 아버님의 축복이 있, 있, 있, 있으니까 시민들의 모든 소유물이 똑같은 부분에 개인 거이지만 나라 위에서 써야지는 윤리가 생겼어요. 하고 훈련, 책임. 만약에 평화군 경찰 없었으면 은 시민들이 다 욕심쟁이 공산주의 좌파 놈들 때문에 한, 한 세대의 아들, 아이들이 다 좌파놈들이고. 병화군 경찰의, 아 축복을 아버님께서 내려주셨으니까, 시민들이 모든 소유물, 많은 소유물이 있어도, 그 소유물들이 나라 위에서 또, 뭐, 물론 개인 위에서, 가정 위에서도 서해질 수 있고, 또, 나라 위에서, 왕국 위에서 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그 내용들을, 어, 뭐야, 강한 해군, 공군, 육군, 또, 훈련을 개인 소유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또, 개인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물품들이 더잘 관리돼요? 아니면 덜 관리돼요? 여러분, 집 만약에 소유 어, 개인 소유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집을 돌봐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방치할까요? 어떤 거? 자기 거면 어떻게 해? 자기 거면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자 공산주의 나라 어 뭐야 공원들 갔나? 시리기 진창이에요. 왜? 책임자 가 없어. 책임자. 책임자가 없으니까 방치돼요 똑같은 것 처럼. 우리는 주식회사로 한뭐 어, 항공 어, 뭐야 어, 뭐라 항공모함, 항공모함. 잠수함. 소, 잠수함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소유하는 시민들이 거기 가서 자기 자산을 계속 보고 싶죠.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계속 계속 훈련하는 것을 보고 싶죠. 보고를 받고 싶죠. 사고 싶죠? 수리하고 싶지? See? 시민들이 최고로 개인 소유물을 소유 아 관리해. 정부는 사기야. 정부는 그러니까 천의구에서 정부는 땅을 소유할 수 없어. 자산을 소유할 수 없어요. 왜? 소유하게 되면은. 정부는 항상 독점을 만들려고 해요. 독점. 그냥 전유권 헌법에서 불법이야. 정부는 소유할 수 없어. 전유권 헌법은 좌파놈들 죽이는, 좌파 사상과 좌파 시스템을 죽이는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제일 무서운 헌법. 사탄자, 제일 무선수, 한법에. 그러나, 우리 미래에서, 우리 후손들이, 집 소유, 땅 소유, 금 소유, 등등등, 아 어? 차, 자동차, 아오로바이 어, 제트스키, 배, 항공보함 뭐라고, 잠수함, 우주선 다 소유할까 그러면서 평화군 경찰훈련 통하면서 그 훈련 통하면서 자기도 타고, 타게 고타 되고 자기도 엄청난 모함들 타게 되고 똑같은 순간에 나라 위에서 훈련해요 왕국 보호하 우리하고 절창왕국이니까 모든 우리 어, 뭐야, 이런, 어, 자동차에 바에, 오로바이 뭐, 잠수함, 뭐, 뭐, 이때 무기 다 있을 거야. 무기 다 있을 거야. 정부는 무기 달릴 수 없다. 그런, 어, 소유물에 무기 달릴 수 없다. 할수 없음! 그거는 내, 어? <웃음> 내 건데, 왜 내가 내 거에 무기를 붙일 수 없나. 하고 싶으면 할수 있습니다. 하고 그 무기 달리는 이유는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라 평화군 경찰 위에서 달린는 거. 그냥 그러니까 자동차들의 멋있는 총기들도 붙일 수 있어. 아, 여러분은 그런 세계의 기억도, 아 <웃음> 상상도 못 하지. <차려. 웃음> 그런 세계에서 포식 동물, 사기놈, 깡패놈들이 악한 짓을 하려고 하겠나?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길거리에 자동차 타고, 어 야! 어 뭐야 아 그랜그 그래 그랜그 그래 아 그랜그 그래 차가 멋있네 어그 어 위에 그 멋있는 철창도 달렸네 오 멋있다! 오케이 하면서 이제 다시 쇼핑 가는 거야 <웃음> 보식동물과 <웃음> 범죄인들이 제일 무서운 무서운 세계죠 깡패들과 늑대들이 한, 한 언어 언어 한 개만 이해하니까 그건 뭐냐 폭력 죽음 악한 놈들이 폭력을 주관하게 되면 은 아내의 나라가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폭력과 어 파워를 주관하게 돼니 소유. 책임으로 병화군 경제 훈련함으로써 착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항상 더 많으니까 악한 놈들이 또 인센티브도 없어, 악한 놈들 되는 것도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팍 올라가 철창기무부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철창기무부대 지금 행진 훈련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 거기에 성족기와 뭐 어, 천이국기와 이런 큰 국기들을 이제 붙일 거야요바이들 그러니까 우리 행진했을 때 평화군 경찰이 딱 행진하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게끔 또 특별히, 특별히 아버님께서 정하신 어, 성, 어, 성탄날 성... 성... 성... 하, 홀리데이 뭐야? 음, 성일들 교회 명절? 아, 교회 명절 말이야 <웃음> 교회 명절들의 <웃음> 우리 행진했을 때천이국 국기 또 하, 아, 아버님과 참 아버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다라는 국기 뭐 이런 것들 이런 이런 그 깃발 깃발들을 날릴 거예요. 자파 놈들 도시에 걔네들 난리치게. <웃음> 여러분도 그런 거곧볼 겁니다. 모든 것이 미크로에서부터 막, 어, 그, 그, 그, 그, 그런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모든 바이크들이 그런 기팔, 어, 달릴 거야. 어, 행진. 미국과, 어, 이제, 미국의 친구들. 대한민국, 일본, 뭐,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웃음> 철창왕국, 국기들 등. 그러니까 우리 철창 기모부를 훈련했을 때도 이러한 그러한 멋진 그런 내용, 전도의 역사가 펼쳐나가서 또 아버님을 선포하는 파레드, 이 뭐야? 파레드, 행진, 행진 파레드 이 되는 거예요. 자파놈들이그 어, 악마들이, 아주, 실하게. <웃음> 아마도, 우리, 그런 행진했을 때, 점점, 우리, 방탄 조끼도 입고, 우리, 철창 메고, 다닐 거야. 자파놈들도, 어? 자파놈들이, 그 보게. <웃음> <웃음> 그런 것들 하게 되면은 또 이것이 문화하게 하게 문화게 되게 되면은 경찰들도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거는 한 문화이구나 하면서 경찰들도 선한 쪽으로 항상 가게 돼요. 시민들이 이런 행진 하면 할수록 경찰들이 악한 사기꾼 어어 중앙 정부 노예들 되지 않고 예? 경찰들이 착한 시민들 권리 보호하고 시민들 총기 메고오르바이 어 타는 것도 허락하고 어 너무 좋다고 칭찬하고 이런 문화가 점점 생겨 생겨 보호하는 거. 올바른 경찰 되는 거 음? 아직도 미국은 어 완성기 천일국 헌법 없 없어도 그래도 이런 <웃음> 천일국의 이미지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죠,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여러분, 오로바이 타고, 그룹이, 그룹, 그룹 그룹가 오로바이 타고, 큰 국기들 들고, 장총 이런 장총 메고, 방탄조끼 메고, 길거리에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나라에서? 여기에서만 했죠. 그냥, 모든 세계와 모든 시민들이, 천일국의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미래, 미래에. 자판 놈들이 그면서 세상에, 만약에 이런 것이 나라의 문화였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하고 이 총기 소유자들도 용기를 부어줘야 돼. 용기를 부어줘야지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더 세게 보호해요. 하고, 아, 그래. 우리 액션 해야 된다. 액션. 우리 그냥 숨기고, 어? 좌파놈들하고 잘 지내라고 하면, 아니, 그래, 그러면 안 돼. 요 응? 특별히 좌파놈들이 지금 미국을 태워버리고 있으니까 한번 인스타그램 빨리 찾아봐. 아빠 그거 올렸어. 이놈들이 뭐하고 있는지 지금, 지금은 위스콘슨이 불타고 있어요. 위스콘슨. 지금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됐는지. 어, 아직도 안 올라왔네. 어, 그거 한번, 한번. 그거, 그거. 이놈들이, 시민들이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이놈들이 그룹으로 몰러, 몰러 오면서, 백인들한테 너희들이 흑인들, 어,한테 경배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그거는 넥스 페이지. 아니, 아니, 아니, 똑같은 페이지. 넥 그렇지. 이놈들 봐. 그래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식당 인데 이놈들이 그냥 벌떼로 이제 모으고, 그냥 막, 막 괴롭히는 거야, 요 학대하는 거야. 손을 들지 않으면 너는 뭐뭐 뭐 우월주의자. 백인 우울자, 우울, 우월주의자다 이렇게 이거 좌파 방식이지 이거 이거 완전히 모짜똥과 이거 스탈린과 좌파 공산주의 놈들이 사용하는 사유, 방식이지 이게 그냥 미국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어 이거. Go to John Tigan, i n s t a John Tigan. <웃음> 어제 보여줄게요 어떻게 위스콘신에 위스콘신 도시가 지금 불타고 있는지. Go to the l 최근, 최근, 최근에. 지금은 이거는 위스콘신 이거 이거 이거 어제에서 어젯밤. 이거 어젯밤이었어 지금. 완전 전전전쟁터 전쟁, 되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철창 어? 아 축제 오기 전에. 여러분은 아버님 후계자 상속자 되시는 이 대왕 말씀한 거 들었죠? 보라고. 지금 이것이 미우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 무슨 가로와나 무슨 2주 동안의 자경 뭐 때문에 이대왕과 가인와 아버님의 아 핏줄을 혼자 전전대 보내갔다고 는 자기, 자기 놈들! 아버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죽으라고 하는! 정신 차르라고 말과 행동이 가져야 아니면 가짜야 그러니까 절창축제에 많은 우리 그 어? 일본과 한국 식구들이 빨리 평을 샀다고 들었어 여러분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을 대신자 이대왕과 삼대왕권과 어? 우리 아이들까지 전쟁터에 서 있는데 아버님의 손자들까지 전쟁터에 서 있는데 여러분 무슨 TV 보는 것처럼 자기 집에서 보겠다. 고 어, 아버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어, 목숨 걸고 했다고. 말 타, 말과 행동이 타르면 사기야! 지금은 그런 전쟁터야. 키라고. 그런 전쟁터야. 여러분은 철창 축제에 죽음을 각오하면서 와야 돼. 총기 난 사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몰라. 죽음을 각오하고 와야 돼. 미크로 코스모스는 그런 용기 있어야지만이 세계 공산주의 막을 수 있지. 미크로 코스모스는 그런 용기 없으면은 무슨 TV 드라마 보는 것처럼 바보들처럼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그 드라마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마크로 코스모스는 영적인 기반만 뭔 만데 알겠나 답! 탑! 여러분은 사기놈들 하지 말라고. 연계에서 다보이는 아버님을 사기할 수 없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오라. 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주,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그리스도 말씀 잘 알죠 여러분 전쟁과 세계의 목숨이 달려있을 때 하나님의 중심 선택받은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겁쟁이 사기 놈들 하면 안 된다고 알겠나? 답하고 있네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철창 네, 축제하기 전에 우리 철창 기마부대도 거기도 우리 철창 축제도 철창 기마부대 행진도 있을 거예요 기팔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나 아, 그래 답했네 <웃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죽음이 주체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체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사탄이가 너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에? 우리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런 나오지, 하나님 말씀해. 너의 영혼을 영원한 불에 던지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너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한 사람들이 파워 있는 거, 파워 왜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하게 돼요. 그가 그러니까 모든 좌파 사기놈들 정치사탄주의 시스템들이 실체는 좋은 그리스도 중심한 사람들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왕국 위에서 목성을 바치고 죽을 수 있을까? 그니까 사실 이슬람교는 그것 때문에, 어? 어, 이 정부들이 무서운 거야. 이슬람교, 이슬람교, 한테 뭐, 이런, 이런저런 거 하라고 하면서 뭐, 시키면 이놈들이 막 자살하면서 막 폭발해요. <웃음> 빌딩들, 그치? 에? 네? 자살 테라 하지. 크리스천들도 그런 두려움을 초월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음, 사탄 세력들이 사탄 세력들이 을절탄 세력들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각오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음. 뭐만 알겠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왕국 마태음 6절 33장 예? 아, 6, 어, 6장 33절 음? <웃음> 뭔데 알겠나 알겠나 이사야서 66장 가자 그럼 우리 그 지난주에 어? 다락은 오늘 공부했으니까 오늘 좀더다락은 공부할 수 있는데 먼저 이사야서 66장 20절 가보자 이사야서 66장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상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노새와 낙타에,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 낙타 낙타 아닌데 swift beast야 swift beast 낙타는 캐물이잖아 캐물 camel. 낙타로 안 나오는데, 거기. 스위트 비스트. 트 비스트는 빠른 동물, 빠른 동물들이지. 빠른 짐승. 여기 보면서 우리 철창 기마부대 훈련 보이죠? 철창 기마부대는 그 행진 통하면서 우린 아버님한테 향기로운 행진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통일, 통일국 아 어, 어, 뭐야 어, 천일국 왕국 기팔 들고 빵 가는 모든 시민들 볼수 있게 세계가 볼수 있게 그 에너지와 그 진동이가 어, 세계적으로 나 여러분도, 어, 자, 각각 나라에서 철창 기무부대 훈련했을 때, 우리랑 같은 영쪽, 하나님의 왕국 철창 기무부대 했을 때, 같이 했을 때, 여러분도 그런, 어, 천의국 기팔도 달고, 어, 총기 소유 기팔도 달고, 평화군 경찰 기팔도 달고, 너, 어, 여러분 각각 나라에서 타고 했을 때, 행진했을 때, 그럼 우리와 영적으로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철창기무부대 훈련팀을 각각 나라에 만들었을 때그 장이 여기 와서 3개월 여기 지내고 철창기마부대 어, 훈련을 이대영님 모시고 또 어, 가인와벨 감사원장님도 모시고 삼대원권 모시면서 훈련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같이 유니폼만 유니폼 도복 도복 도복을 어? 도복의 패치를 받으시는 Put in biker vest patch, put in combat vets patch, Eden Shiguro. 아들, 네, 사 그거, 그 아저씨가요. 어, 그렇지 그래요. 우리 우리 그 참전용사 어, 철창 기마부대 연합 아 철창 기마부는 아니지만 Combat Bets 참전용사 연합 애분들이 우리 친구들이죠. 이분들이 2만 8 2만 8천 참전용사 분들이 이 조직 안에 있어. 2만 8천 미국의 제일로 큰 어, 오로바이크팀이에요 이분들이 <웃음> 우리를 하, 아버님의 역사 통하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모임에 소개했, 어, 초대했어요 지난주에 박수! 여기 이방 안에 박, 사람들이 박수해야지 내가 좀 어, 반응을 받지 <웃음> 어, 사진도 있지 아빠 인스타그램에 다시 가봐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날에 처음으로 밖에 사람들, 참전용사 지어직 안에 있지 않은 분들을 우리를 저하고 국진영님가정과 우리 어, 철창기마부대어몇 명을 참전용사 모임으로 처음으로 어,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 자기의 How do you say? Adopted, adopted. You're adopted. 이양된 형제라고. 우리의 이방, 입양된 형제들이라 우리 장인어른은 어, 월남참전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 그렇게 행복했어요. 응? 우리 장인어른이 어?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했으니까. 마이크 말해야지 마이크 시골 듣기. 참정용사이참정용사 그 위원회 장이 그 베트남 전쟁 유공자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 유공자이기 유봉자를...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장인어는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사랑을 많이 배부어주고또 이번에 어 월남 전쟁 벽이 왔을 때 철창 축제로 우리 장전 아 장인어는과 성전에 있는 장로님들 중에 월남 전쟁 참여, 참했던 참전 용사들 다 불러놓고 한국 팀으로서 특별한 프로그램 만들어 준대요. 그것도 엄청난 영광이 엄청 화한을 선사하고 기도 뭐 그런 것들 그것을 준비하겠대요 지금 자, 자기들이 그 얼마나 큰 영광을 몰라요 여러분. 그니깐, 우리 그 이상여회 장과 우리 한국 성전과 여러 한국에 있는 성전들이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 그 한국 성전에서 참모님 기능관에 보관하는 아버님 시대 1950년대 윌리스 지프 차를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리게 말해? offering 했다고 헌금 했다고 봉급, 봉급. 봉헌. 봉헌 봉헌 했다고 박수 한국 성전이 이제 그, 그 집차를 <웃음> 봉헌 했고 또그 집차를 이제 아버님께서 사용하셨던, 어, 그 역사적인 집차를처럼 똑같이 만들 거예요. 또 리모델링도 할 거예요. 그, 전문, 아, 어, 우리 전문 기념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오늘, <웃음> 오늘도 우리 그, 아 뭐야, 아, 뭐야, 예, 그러기 실장한 들었는데, 어, 유토피아문이 거기에서 우리 행진 하얀 백마. 할리 데비슨, 어, 뭐야, 이대영 님이 예식들에 사용할 수 있는, 또 예식 행진 하실 때, 사실 하얀 오로바이를 봉환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수! 어, 그런 것들도 우리 자 참모님 기념관에 보관할 거예요. 여러분도 오실 때그 역사들 다볼수 있게끔. 기팔들을 다 붙이고.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철창축제에 오기 전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많잖아요 철창축제가 오면서 이놈들이, 좌파놈들이 더 심한 다시 모든 나라들 닫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이카로나 사기 때문에. 이카로나 사기로서 시민들 어떻게 해요? 시민들이 마스크 계속 입을 때, 마스크. 봐봐, 너 이거, 이거 봐. 이 어? 계속 이런 이런 미친 마스크 입어야 돼. 어? 봐봐. 아니 이 마스크 입으면은 어? 여러분, 심볼 심볼학에 심볼학 심볼러지 심볼학에 자기 입을 입과 코를 덮 덮는 것이 어. 자기 입과 코를 덮는 것이, 이것이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시민들이 그냥, 원래 도둑놈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심볼로지 심벌학에서, 입과, 입과, <웃음> 코를 막으면은, 그 말은 자기가 중관받고 있단 말이야. 자기가 입을 닥치겠단 말이야. 자기 입을 닥치겠단 말이야. 자기 숨, 자기 숨을, 자기 생명을 지금 뭔가 다른 사람이 이거 시켰으니까 이, 이 마스크가 중앙정부의 상징이 돼버려. 이것을 입었을 때 중앙정부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자유 선택으로 입는 거 아니라 내가 이 걸어는가 조금 어 뭐야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개인 선택으로 입는 거 아니라 이거는 정부에서 명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시대 역사상에서 엄청난 공산주의 내용이에요. 아동성 폭행자들이 아이들 잡아갈 때 어떻게 해요? 입과 코를 갈아요. 그 다음에 가져가. 왜?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명을 잡으시단 말이에요. 입과 코를 가릴 수, 막을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 말은 여러분의 목숨을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루시, 루시엘 중심한 사탄교 놈들이 이런 심볼학을 좋아하냐? 왜냐면심볼학 통하면서 이런 심볼을 통하면서 심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전에 이거는 서브컨 u 스라고 그래요. 무의식, 무의식으로 무의식 들어갈 수있어 이놈들이 시민들의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씨를 심을 수 있어요. 너는 우리 것이다. 너는 우리가 시킨 대로 한다. 이런 씨를 계속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어어어어나 어, 마스크 입어 어어어어숨못 어. 치지 마숨못쳐 어, 어, 어, 어, 그래도 마스크 입어 어, 어. 이런 미친 짓을 했을 때 여러분은 소유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반 같은 경우는 더 좌파 중앙정부 사탄주의식으로 여러분 마스크 쓰지 않으면 감옥에서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직접적인 협박이야. <웃음> 그러니까 이이중앙정부에 내가 중앙정부의 나의 소유자입니다. 마스크 입지 않으면 은 시장에 들어가서 밥을 살수 없어요. 자기 아이들 먹기 위해서 <웃음> 왜? 일반 시민들이 자기 음식과 자기 농장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밥을 못 만들잖아요 그날이 지금 이날이에요 여러분. 마스크를 입지 않으면 이제 밥을 살수 없잖아요. 아이들 애들, 먹기에 애들 그럼, 누구가 여러분 주인이야? 이 메스가 왜 이거는 사탄주의 심벌 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포기한다. 사탄주의 아래 경절한다. 난 심벌 되고 있어, 이게. 그니까 아버님께서 <웃음> 자르디네스부터 여러분 훈련시켜잖요 농장하라고. 자기 음식을 유기농 음식만 만들라고. 돼지, 염 소, 염소, 뭐, 뭐, 뭐, 뭐 어, 다길르라고 벌써 지시하셨잖아요. 이 날이 올줄 아셨으니까. 이 마스크는 엄청난 힘이 센 심볼의 학 파워예요. 여러분은 매매 이거 입고 어, 어, 무슨 어, 멋인다 어, 그래도, 그래도 내가 이거, 어, 이거야. 어, 어, 어, 매매 여러분 심리한테 트라우마 주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 영혼한테 무의식한테 트라우마 심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목을 쪼이는 거야. 쪼이는 거야. 숨을 쪼이는 거고. 매일매일. 여러분 몰래. 시민들이 바보들처럼, 그런, 어, 어, 해야 되나봐. 어, 그래, 해야 되나봐. 어, 어, 어. 무슨 감옥, 어? 범죄인들이 자기 잡아갔던 것처럼, 납치한 것 같아. 여러분은 왜 철창, <웃음> 왕국과 총기술이 필요한지 알겠죠? 이 메스크는 여러분이 노아야겠다는 얘기예요, 점점. <웃음> 그러니까 최대, <웃음> 이제 여러분은 농사 어? 그런 시스템들, 빨리 만들어가겠잖아요. 몇년 전부터. 켈렸으니까 안 했지! 이제는 사탄주의 <웃음> 심볼학에서 트라우마, 심볼학에서 <웃음> 트라우마 받는 거야, 매매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자. <웃음> 대신자 이 대왕과 삼 대왕권과 가인와 아벨의 말을 염려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사탄주의 의소임을대고 있어요. 그냥 아버님께서 우리 훈련하신 낚시 지금 낚시 가 얼마 중에 낚시 통하면서 여러분 아이들 아이들 밤맥에 살수 있잖아요. 이 사탄주의의 트라우마 안 받고 마스크의 트라우마 안 받고. 이놈들이 이 마스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폐를 찢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100% 사기예 이게. 아니, 이런 마스크가 코로나 막을 수 없다고. 이건 무슨 미친 과학이, 과학도 이과학 아니야 이게. 시민들이 그냥 무슨 천을 입고 다녀.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막을 수 없다고. 과학도 아니야 이게 이거는 정부가 시민들의 트라우마죠 천천히 매일매일 조금조금한 트라우마 심볼 학통하면서 조금 조금 여러 분 마음을 파고들어가는무의식으로 점점이 아, 아 나는 정부 소유물인가 봐 어, 그 시킨 대로 해야지. 어, 어, 시킨 대로 해야지. 어, 그래. 나는 정부 어, 정부 어, 것이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어, 어, 정부 어, 인원들이 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어, 딴 사람의 폐를 시키면 안 되지. 어, 어, 어, 그렇지. 그래. 매매 드라마 조금 조금씩 약처럼 독처럼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계속 그냥 어, 그냥. 어 마스크 뭐에다 있는거고 그, 다른 사람 앞에 이 비과학적인 내용들만 하고 <웃음> 그 미국에도 그런 그런 우리 가게들에서 다 붙여있어 이거 근데 우리는 그 놈들이 어? 우리가 마, 마스크 마스크 안입으면 어, 못, 못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 지금 미친 놈들죠 <웃음> 그니까 러 우리도 마스크 어뭐 들어갈 때 그냥 조금 입고 상황을 좀 보고 벗어 그러면서 이놈들이 만약에 우리 괴롭히면 오케이 OK, 빠이빠이 우리 딴데 간다 하고 이제 여러 식당들이 난리 안 치는 식당들한테 가요 걔네들이 살아남고 어쩔 때 그냥 마스크 안 입고 그냥 들어가 우리 쫓겨낼 거면 우리, 우리 돈을 못 받았다 근데 누가 자유 있어요, 지금? 농부들, 농사 지는 분들, 소길르는 사람들, 돼지 길르는 사람, 닭길르는 사람들. 지금 자유 있어요. 중앙정부 노예의 심벌을 입을 필요 없어요. 중앙정부 노예. 심벌. 마스크. 여러분도 한국, 일본 다 보시는 다, 다 식구들. 이거 철철히 생각해야 한다고 지금 사탄주의 정치사탄주의 여러분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를 천천히 독처럼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유권을 점점 잊어버리게 중앙정부의 노예들에게 시를 심고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나라에서 감옥에 갈 거면 그럼 시장 가지 말라 자기 친구들 농부한테 밥을 사요. 음식을 사요. 아니면 자기가 농사 빨리 치든지 그런 길들 빨리 찾아야 된다고. 불편하지만 <웃음> 사탄주의의 신불들한테 파워주면 안 되죠. 이거는 다 3차원 현대 전쟁의 시스템들 Psychological Warfare 심리전쟁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나라를 안으로부터 망치는 심리전쟁이라고 그래요 CIA가 이거는 다 심리전쟁법이에요 이거예 지금 시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어 천천히 이 마스크 시스템 통하면서 코로나는 완전히 사기인데 지금 자기들 말했던 것처럼 하나도 위험하지 않잖아요. <웃음> 어? 비타민C, 비타민D, 하고 징크, 어? 과이닌, 하이드록스 클로킨, 여러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잖아요, 쉽게. <웃음>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세계적인 록다운, 록다운, 록다운 뭐야? 자, 경지? 경리? 경지? 자가 격리. 납치 감금, 감금. 감금이지, 감금.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감금해요 이거, 사람들한테.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딸이면은 자유롭게 자기 집 나가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 자유로 <웃음> 어, 어, 자유선택으로 어, 이 코로나가 내생할때 내가 생할때 코로나가 내가 과학적으로 연구 많이 했는데 하고 여러 전문가들 말하는 걸 들었는데 마스크가 소용없다. 이런 마스크가 쓸수 없다. 그럼 나는 안 쓴다. 이렇게 할줄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무슨 사무실에 바보 같은 정부 인원들이 명령할 때 시민들이 다 해야 돼. 이거는 노예, 노예의 심리예 노예의 심리. <웃음> 그그니까 우리는 이제 개인 사업들, 뭐 식당 가면서 뭐 어디 어디 갈때 개인 사업들이 이제 조그만 사업들 더 많이 가려고 해요. 큰 월말이나 이런 것들. 이, 래 독점자들, 독점, 어, 가게들, 덜 갈라고 그러죠. 편리하지만, <웃음> 그 놈들이 엄청난 부를 만들고 있어, 지금. 작은과 중간 사이 사업들다문 닫고 있고, 40%, 지금 40% 문 닫고 있대, 엄마. 그냥 왈막하면 안 돼. 어? 여자들이 이거 특별히 생각 안 해. 지금 소, 스몰 비즈니스와 중간사회 비즈니스는 거의 40% 닫고 있대.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럭다운, 어, 뭐야, 자격리 했는데. 이번에 가을에 또할 거야, 요놈들이 근데 누가, 이거 생각해봐요. 사업, 조금, 작은 사업들 갈수 없는데, 월마트하고 이마트 갈수 있단 말이야. 무슨 무슨 사기야, 이거. 이거는 100% 독점화하는 거예요, 이거. 미국. 사회주의 나라처럼 만들기. 그러니까 독점화, 한 곳에 독점들만 파는 음식을 사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공산주의 나라예요. 북한도 똑같아. 사회적이나 다 똑같아. 한 곳에만 밥을 살수 있어요. 거행할 수 있어요. 하고, 그한 곳이 정부하고 짝짝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서, 이놈들이 시민들 컨트롤하고 싶으면 음식 조정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야? 음식을, 음식을 덜 들어오게 하고 아니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놀이로서 시민들을 완전히 컨트롤 해주세요 시민들이 좀 나쁘면은 음식 들 들어오게 하고 어 우리 여러분은 계속 난리 치니까 말 정보말 안 드니까 어 이번 주 이번 이번 달 동안에 밥이 많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빨리 이웃들한테 압력 주고 어 그런 난리 치지 말라고 정보말 들으라고 하라고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웃음> 중간과 소, 소, 스몰비즈니스 작은 사업들이 문닫게다닫게 되면은 독점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사회주의 시장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여자들이 그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편리만 생각하니까 그냥 이런 것까지 생각했나고 응? <웃음> 여러분, 농부들한테 밥을 사야 돼, 농부들. 농부들한테 가서 사라고. 응? 유기농 음식도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 직접 만들든지. 이러지 않으면 <웃음> 계속 정부의 노예에 심보를 계속 입으면은 여러분 숨과 목숨을 컨트롤 누구 하느냐? 사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목숨과 숨을 주시잖아. 사탄 아니고. 왜, 우리, 어, 전세계, 어, 한국, 일본, 어, 어, 중앙정부, 정치사탄주의, 어, 법들 아래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이런 것도 처음 못 생각봤죠. 여러분 지금 영적인 트라우마 받고 있어. 정부한테. 아마도 여러분 나라에서 마스크 반대하는 그런 조직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많이 마스크 반대해야지만이 예? 정부는 아무 것도 못 하죠. 다 그냥 머리 숙이고 말 듣고 좋은 노예로말 듣고 하면은 여러분 심리에서 영적으로 계속. 심벌학, 트라우마, 죽어요. 여러분의 목숨은 정부에, 가, 정부가 주하는 것이다. 난 트라우마. 그것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은 사탄주의놈 돼버려요. 아니 지금 미국에 미쳤어. 어? 이거 봐. 어? 아니 식당에 이렇게 하래. 식당에 식당에 들어왔을 때 어, 마스크 입어야 돼요. 오케이. 마스크 입었다. 그러면서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에 앉았으니까 이제 마스크 벌수 있을 때 <웃음> 주문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근데 테이블에서 앉고 있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스크 벌수 있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마스크 입어야 돼요. <웃음> 이거는 무슨 과학이야? 이거는 과거 아니라고, 이는 사기야, 사기! 모든 세계 시민들을 공산주의, 사탄주의, 트라우마 심리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 작은 전통하면서 시민들을 다 고문해주고, 하고 있어요, 고문.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들어본 죠 이거 뭔지! 뭔 뭔지 알겠나? 다 코멘트. <웃음> 그거 봐. 그거 봐. 300만원 벌금 얻게 된는데마스카라면 그, 이거는 완전 협박이야. 이거 완전 협박이야, 이거. 완전 협박이야, 이거. 미국은 물론 그런 차원 아니지만 그 그런 차원을 하면은 여기 전쟁이 있나요? 종기 소유자들이 정치권을 쏴 줄까? 그러니까 그런 벌금 물게 되면은 그럼 뭘 해야 되냐? 어, 어떻게 어떻게 할일 해야 되냐? 시골 농부들 농사 안 그러면 편리 선택하면은 노예 두 개밖에 없잖아 지금 철창 왕국이 여러분 나라에 없으니까 참, 점점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지죠. 더 복잡해질 거예요, 더. 더 심해져요. 더 나빠져. <웃음> 정치 사탄주의 놈들이 멈출 줄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간다고요. 지금은 나쁘다고 생각하면 더 나빠진다고 보라고 그게 하느님 역사밖에 없어요 <웃음> 하고 시민들의 용기 긴니깐 미국이 지금 내전, 내전이 일어날 직전인데 미국이 이겨야 돼요. 미국이 이기지 않면 여러분은 완전히 아주 힘든 길이죠. 우리는 여기서 미국에서 <웃음> 내전에 내전에 다 어? 지게 되면서 죽게 되면 은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섭리가 다 연결된지 이제 알겠죠? 무서운 심판의 시대 <웃음> 수백만 명이 마스크 안 입고 경찰이 다 300만원 벌금 줘도 한 명도 돈 내지 않고 하면은 정부가 뭐할 거야? 못 하잖아, 아무것도. 그 문제는, 문제는 그거야. 수백만 명이 반대해야 돼.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미크로는 마크로랑 연결이 있어요. TV 드라마처럼 TV만 보면서 허, 어,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대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5년 동안에. 보기만 하지 말고. 이대왕는 여러분한테 직접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으면 준비하라고 말씀만 듣고 말씀 듣는 다음에 그냥 일반 생활로 다시 TV로 돌아가고 잊어버리고 준비 하나도 안했지. 어떤 사람들이 똑똑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스크 노예 마스크 안 입어도 돼. 그런가 보다, 어 그런가 보다 라고 했던 바보들이 지금은 여러분은 트라우마 받고 있어요. 트라우마 심리학 전쟁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노예돼버리더고요 생각봐, 해 <웃음> 여러분도 어? 지금 앞, 어, 이대왕이 글, 이런 거 설명하실 때 여러분도 생각봐, 해 여러분 머리 머리 안에 생각들 봐봐. 지금 우리 마스크 안 입으면은, 선백만 벌금 물텐데, 마스크 안입으면 우리 아이들 밥 사줄 수 없는데, 이런 것만 생각해 주잖아요, 지금. 노예 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5년 전에 <웃음> 준비하라고, 어? 했을 때, 그때 농사 고에안 했어요. 아이들 교육 학원들 때문에, 학원에 쓸수 없는 내용들이나 그 돈을 다 낭비했잖아요 왜땅 소유 안 했어? 시골에 왜 돼지하고 닭들하고 소안 길렀어? 시골에 쓸수 없는 것들에 돈 뿌렸잖아요 아이들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몰래 정부에노예야되버리는 거예요. 아 오늘 마스카 노예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아 지금은 한국에 300만 원 벌금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벌금을 피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서, 아, 나, 그, 그 농부 아저씨 알지? 아, 그 농부 아저씨한테 가서, 거기서 밥 사, 고 거기서 규컨버 사고, 그 다음에 딴 아저씨한테 돼지고기 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왜? 노예 되고 있으니까. 편리와 안전, 중앙정부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차도 보지 못해, 이제.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뭔만디 알겠나? 정신 차리라고! 방법을 자랑, 생각. <웃음> 여러분의 편리보다 여러분의 용, 영혼이 더 중요해요. 불편하게 살아고 살라고 사는 것이. 훨씬 나, 영혼 파는 것보다. 불편하게. <웃음> <웃음>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짝만 아이들한테, 손자들한테, 그, 이거 계속 마스입으라고 hey 이거는 완전히 애기한테 트라우마야. 과학적인 내용 아니야, 아닌데. 트라우마, 트라우마. 그 조그만 애들한테 뭘가르쳐주겠어 정부가 시키면 우리 다 해야 돼, 알았지? 어? 정부, 정부는 우리 아버지야, 그렇지? 참아버님은 참아버님은 가짜야. 정부는 우리 아버지 알아서 우리 정부 아버지가 얘기할 때 우리 를 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기들하고 손자들한테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 트라우마! <놀람> <놀람> <놀람> 아니 어떻게 세계움직이는사람들이미크로죽었는그사람쟁이 어? <놀람> 바보 같이은놈들이하나은의 용... 은 이를 뜻을 용기있게 할수 있는 것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 이슬람 나라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마스크 입어야 돼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여러분 나라를 이슬람 나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장주의 나라 비과학적인 마스크 입어야 된다고. 매매 비과학적인 마스크. 크, 말로 인데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시킨 대로 하는 바보들이 타락할 거예요. 점점. 하고 아버님의 권한권에 빠져나갈 거예요. 왜? 원하면 여러분은 정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 하나님 아니고 회개하면서 아버님 저희들 잘딘 잘딘 훈련시켰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농사일을 했었는데 우리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이렇게 해야지, 빨리 실천해야지. 회개한 다음에 5년 전 이대 왕님 여러분한테 경고도 줬잖아요. 이런 세계적 자가 격리가 왔을 때, 격리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준비하라고, 소유물 있으라고, 땅 있으라고, 소유하라고, 농부, 농사, 자산을 빨리 만들라고, 5, 6년부터, 전부터 얘기했잖아. 늦었으면 불편하게 살, 사는 것이 물론이에요. 어차피 마스크 입고 정부 놓으려면 더 불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놈들이 여러분 생명을 놓을 수 있다고. 어 미안해요. 이번 달에 식양이 많이 없네요. 이마태사. 시민들이 요즘 데모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정부가 허락 안 했습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을 굶어 굶어야 됩니다. 더 나빠진다고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항상 그렇다고. 가만 갈수록 정부 빌딩들에서만이 빵과 쌀, 조그만 쌀, 한계된 쌀만 받게 돼요. 북한, 북한이 되고 있구만. 인간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자들 문제 여자들 너희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지 믿음이 있다고 하지 기도한 남편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하지. 근데 이런 사기 정치사탄주의 내용들이 왔을 때 그냥 말대로 바보들처럼. 반대할 줄 몰라 반대 불편하게 살아도 반대할 줄 몰라 여자들이 약해 편리만 주여 편리 이대영 모의 여러분을, 어, 서바이벌 훈련과, 어? 날개 위에 자는 훈련 시켰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 여러분, 여, 이 많은 여자들이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어? 월만이 맛에 쇼핑 못하면, 어, oh, 너무 불편하다. 어, oh, 너무 불편해. 이거 너무 불편해. 이런 애기같은 바보같은 사귀년들들은 날개 위에서 살고 지렁이 먹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참. 여자들이 또 진짜. 너무 쉽게 누워야 되려고 나는 너희들의 신하이야 바보들 불편하게 살아오 힘들게 살아도 자유있게 살아야 돼 그거는 천백만배 편리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 나 진흙, 어? 흙을 먹고 지렁이 먹고 나에게 위에 살고 어? 자기의 자유가 있을 때그 사람이 더 부자야. 바보 같은 정부 예예예예 예, 예, 예, 마스크 마스크 입는 바보 노예냐 나보다. 그리스도 중심한 평화군 여군 여경찰들이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무슨 여군 여경찰이야! 조금만 불편하면 어 무조건 그냥 정치사탄주의 따라 여군 여경찰의 의미는 힘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뜻이야! 똥 위에서 자고, 날개 위에서 자고, 감사할 수 있는 년. 그거는 진짜 여군, 영교, 경찰지. 에 나이! 여자들이 너무 약해. 정치 사탄주의 놈들 다 알아. 해화를 쉽게 공포 심어주고, 어? 협박 조금만 하면 해화가 넘어와. 그 다음에 아담을 아랍, 죽일 수 있어. 천상이 다 알아. 너희들이 아버님의, 어? 훈련 받는 여자들로서, 이대용 훈련 받, 받는 여자로서, 일반 여자, 이 바보 같은 여자들보다, 달라야지! 편리, 편리, 편리!만 추구하는 바보들만 아니야. 자유, 자유, 책임! 이거는 더 소중한 거야, 편리보다. 알겠나, 여자들? 어?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매일매일 일상생활 바꾸라고. 너희들이 한국에서 보고받고 이대년님 보고해야 돼너희들 어떻게 일상생활 바꾸고 있는지 사탄주의 트라우마 안 받고 마스크 안 쓰는 방법 찾고 는찾 어떻게 하는지나 보고 듣고 싶어 한국에 성전 있는 식구들이 이회장님한 보고하고 에리카와 어, 어, 카이초랑 있는 일본 분들이 에리카와 카이초 보고 난 목요일마다 들거라고 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서 마스크 안 쓰는 방법 생활 하고 있는지 알겠나? 보고도 빨리 준비라고. 별리보다 뭐라고? 자유. 별리보다 뭐라고? 자유. 자유는 뭐라고? 책임. 여러분은, 그 여러분은 여러 달라. 여러분은 아버님의 삼대 원권과 가인와 아버랑 달라. 너무 멀어. 빨리 배워야 돼, 빨리. 머리로만 하는 거아니야 실천해. 평화국 경찰 훈련. 다음 주까지 어? 여러분은 어떻게 그 훈련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피해 나가는지 내가 이 회장하고 에리카와 치츠한테 보고받아. 말만 하는 말씀만 듣는 말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실천해야 돼. 정부가 마스크 입으면 밥살수 없습니다. 하면은 아 어, 그래 알았어 이 새끼들 나는 딴데 가서 밥 만들거라고. 나는 너희들의 노예 아니야. 용기 있어야지 용기. 알겠나요? 파워 생각없이, 진짜. 씨. 빨리 준비해라! 응? 음? 어. 이 없는 여러분의 보고들 다들어볼차려들어볼거 그럼.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떻게, <웃음> 어? 지내면서 어떻게 마스크 안 입는 방법 이제 볼 거라고 어떻게 정치 사탄주의한테 똥침을 주는 <웃음> 똥침 <웃음> 자 알겠나? 나 쇠내 당해가지고 그냥 정치사탄주의의 애기를 대버려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하나님의... 알 부계자 상속자 대신에 이동은 여러분이 이렇게 교육 알으면 어? 좋은데 여러분은 너무 둔하니까 이런 것까지 모르잖아요. 천천히 놓아야 되는 거 모르잖아요. 지난주 다음주 아마 이제, 이제부터 이제 좋은 보고들 많이 들어오고 그 이렇게 하면서 난 300만 원 벌금 안 물었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점점 나타날 거라 우리 커뮤니티부터 바보 일반 시민들이 그냥 죽으러 가는 바보 양들이니까 니가들 아니야! 우리 커뮤니에서 나와야 돼, 이거 빨리. 어떻게 하셔서 300만원 벌금 안 물게. 이 방법들 시민들이 개발 안 하고 있으면, 우리부터 개발해야지! 시민들한테 알리고. 중앙정부는 여러분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 크리스토는 우리 아버지야. 알겠나? 숙제 다음주까지 시작. 자! 예배 마치고 다음주 나는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보고들.